그럼 산모에게는 필라테스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귀엽게. 네. 어떤지 네. 얘기해 주세요. 남 산모한테 필라테스는 음. 좋죠. 근데 그 나의 생각은 이래. 만약에 본인의 몸을 아주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테라서 한번 필라테스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임신했어, 갑자기 임... 아, 필라테스를 한다. 필라테스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몸이 되게 둔해지거든 임신을 하면. 근데 그래서 본인의 몸을 쓸 줄, 어, 쓸기 줄 어려웠던 분들더 어려워질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음, 원래 본인이 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럼? 보통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거를 권장해요. 본인이 원래 했던 운동을 하는 거는 괜찮아. 아 근데 되게 격한 거요 복싱 이런 거 말고. 음. 마라톤 이런 것도 조금 그러긴 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볍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뭘안 뭐, 그러니까 하던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래. 음. 그러니까 다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6, 7개월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애기가 갑자기 푹 내려온 거야. 음. 그때 그때 내 평소 루틴과 되게 달랐던 게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음. <웃음>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서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냥 부동산 검색하고 책 보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음. 나는 그 전에는 활동을 많이 하던 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앉아 했지. 있으니까 그더 중력의 힘을 받고 더 그래서 이어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 말고 그냥 누워서 <웃음> 영화나 보라고 그랬어. 어쨌든 원래 하던 하던 살대로 음. 살아야 된다 이거네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 없어. 계속 앉아 있었어. 맞아 그 친구도 진짜 전주 거의 뭐2주 전까지 나왔어. 응응. 그러니까 그 음... 전에 루틴과 어긋났던 어... 어. 거를 하지 말라고. 음...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거야. 그근데 되게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임신했을 때 필라테스보다 요가를 추천해요. 그거는 내가 요가를 배우면서 저그 산전 요가는 되게 좋았던 점이 일단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셨고. 아. 근데 네, 거기다가 중요했던 거는 출산에 필요한 근육들을 잘 풀어주는 동작, 그리고 그 힘을 잘쓸수 있는 동작들을 집중해서 알려주니까 실제로 이렇게 출산에 들어갔을 때 약간 호흡이라든지 약간 비주얼라이즈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된 필라테스는 되게 중요한 게 어, 둘다 약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근데 모든,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근육이 더 똑똑하게 움직여요. 응.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실제로 내가 그 근육들을 진짜 쓸수 있을 때잘쓸수 있었던 거. 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돼서 사실은 응. 둘째를 안낳거지만 <웃음> <웃음> 어, 어. 임신을 만약에 다시 하면 적절히 병행할 것 같아요. 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뭐 와이프 얘기지만 이거는. 한 번도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볼때 음... 힘을 줘본 적이 없었대. 늘쾌변이었나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힘 주는 느낌이 뭔지 몰랐던 거야. 음...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기를 할때 되게 많이 고생을 했대. 맞아. 그게 어. 그게 그 호흡과 그 힘이 사실 그 그런 힘인데 그거 그러니까 산모님 그렇게 힘 주셔야 하는데 그 힘을 주는 힘이 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거지 요가나 그 필라테스도 우리 아이를 출산할 때 쓰는 근육은 평소에 쓰는 근육과는 좀 다른 근데 그 근육을 쓰는 운동을 많이 하게끔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쵸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음. 그 보통 운동을 할때 뭐 다들 운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음. 예를 들어 뭐 몸을 예쁘게 만들기 뭐 이런거 사실은 출산의 하나 목적은 진짜 출산할 때 필요한 근육을 아주, 적, 아주 적절한 타이밍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약간 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힘이 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사실 운동할 때는 그런 힘을 다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운동할 때온 몸으로 이렇게 뻗치는 느낌이라고 하면 어, 출산 관련된 운동할때다 아래로 내리는 음.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결론은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혼합 병원에 레전드. 저는 20분 만에 출산했는데 출산을 심지 담당 선생 님 오시기 전에 아기가 머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산전 요가요아 산전 요가. 요가. 근데 나 진짜 요가, 요가 열심히 하는 동생이 그적인가에 낳았거든. 걔두 시간 만에 낳다고걔도 출산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20분이면 정말 대단하신 아, 거예요? 아 근데 네. 그거는 그래요 출산을 해. 아 걔는 진통하러 들어가서 2시간 했다 음. 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언제부터 카운팅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저는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서 이제 입원수속을 하고 한 1시간 동안은 좀 진통으로 아파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통주사를 맞고 나서 남편이랑 진짜 출산하고 못 먹을까 못 먹을까 막눈란 따먹기를 음. 하고 있을 때쯤 선생님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랬어 음. 간호사 선생님이 그 시간을 보면 3시간 정도? 음.. 3시간 정도? 잠깐만 2생연만 나오는 건 진짜 빠른 임산부 출산 대대가 사전에 따르면 경산모에 처음 애기 낳는사람에 경산모에요 그게? 어, 1 0시간이 12시간 정도 통을 하고 나온다고 써있어요 <웃음> 10시간 그래. 12시간? 그 얘기를 나왔던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자궁이 더 빨리 열려서 그런 사람들은 음. 이제 한 4시간에서 6시간 근데 나 되게 빠른거 진짜 빠른거네 그래, 거의 3,4시간 있다가 갑자기 20분 후후끝 <웃음> 우리 <웃음> 남편 너무 놀래갖고 그냥 부모님들한테 오시라고 어. 전화했는데 를다 왔어 그게 호흡과 결국에는 그 뭔가 그런 쓰는 근육? 음 맞아요 딱 아, 그거죠 아니 근데 나 친한 언니가 내가 애기 낳기 전에 고민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낳는 경우 어떤 느낌이냐면 그니까 항문에 엄청 큰 수박이 완전 껴있는 느낌이라 했는데 가야 완전 똑같아 요그합니 그냥 완전 <웃음> 야 천재. 난 20분 동안 내 엉덩이에 수박이 되어 있었어. 진짜. 그 진짜. 무통 주사를 맞아도 그 묵직함을 느낄 수 없거든. 아 어, 그렇지. 그게 수박 애기 머이였지 아... 그러니까 마시고 할때응 음, 진짜 이 수박을 낳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음. 초 처음에 진통도 괜찮고, 아기 낳을 때 되게 금방 나고 했는데 나고 나서 되게 힘들었어. 나고 나서 진짜 계속 더했어 음, 원래 그렇게 빨리 나면 더 크대 그게 데미지가. 아, 진짜 아 그럴 거 같. 그런 것도 천천히 어. 느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치 그치 그치. 되게... 사람이 이바다들 준비를 했는데 음. 갑자기 확 모든 에너지를 확 쏟아내는 음. 거잖아. 음. 사실은 그게 아무리 시간을 짧아도. 음. 그러니까 이런거지 100에 에너지를 10씩 나누냐 아니면 한 번에 1 0 0 그러니까 빡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언니들은 진짜 실빗이 다 터져가지고 눈, 어, 네 어. 맞아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을 주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그 힘이 사실 그 힘은 어,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운동할 때 어. 힘은 이렇게 분출하는 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쓰던 힘을 막 쓰다 나왔는데 진짜 그래서 눈 실빗이 다 써서 일주일, 2주일 동안 눈다 터진 상태로 있어 일을 너무 안 몰고 그 그런 사람 그치지? 되게 많아. 요 어. 이도 나고 엄마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 명만 나요. <웃음> 어쨌든 산정과 산후에 우리 남편 내가 이렇게 단호한 줄 몰라. 아 진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 나는 지나가다 가고도 임신하신 분들 보면 진짜 뭉클해. 아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음. 나는 선생님이 아기가 안 나올 것같좀 음. 왠지 예정이 된다고 하고, 지나고 한 일주일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난더 미치는 실제 음. 진짜 물집이 날 정도로 진짜 맨날 운동했어 그리고 막달의그 운동도 되게 좋아요 진보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 다리를 어, 45도로 벌려서 나왜 이렇게, 이렇게 잘 알아 어, 위아래로 통통통통 운동하는 거 같아 뭔지 알것 같아 음. 음. 근데 그게 더 자궁이 열리게 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어, 그것도. 내기가 내려오는 운동 아, 진짜 지하철에서 양보 좀 해주세요 <웃음> 갑자기 아니, 나는. 나는 맞아. 한, 난 진짜 세 3, 4번 탔어 진짜 얼마 안 탔어 근데도 한 번도 안 해주지 한 번도 하, 아무도 양보를 안 했어 근데 뭐 초반때는 사실 티가 안 났으니까 근데, 근데 내 친구는 다그 배지 달고 다녀도 안, 해, 안, 안 했, 해줘, 한다고 안 했더라고요 해줘. 진짜 안해 어, 진짜 안 한다고 근데 그리고 양도해달라고막배 내밀고 그 앞에 있기도 되데 그러니까 그래. 딱 타서 자리 없으면 그냥 문 쪽에 서 있어. 맞아 맞아. 어. 사람들이 그쪽 없으니까 대안. 그러니까 사실 해야. 그게 약간 그런 거지.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오면 비켜 주지 약간 이런 음,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못 막상 못 가지. 그러니까 아이가 비워놔야 돼. 어, 비워놔야지 내가 너무 유세 떠는 맞아. 것처럼 가는 것 같은 것도 좀 어, 그렇기 때문에. 나 있겠다. 진짜 웃긴 얘일 나랑 어. 되게 친한 동생이 거의 한달 전까지 계속 회사 다녔는데 두상하게 지하철을 탔는데. 그, 그 있잖아. 세 명들만 앉는그쪽 기자랑 어, 인산부 그 앉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앉았대. 근데 그 다음 역에 탄 어떤 할아버지가 비키라고 어. 젊은 애가 왜 하고 있냐고. 했더니 어. 아, 자기 임신했다고. 랬더니 근데 그게 뭐면서 어. 여기 앉을 거니까 꺼지라고. 어. 그래서 엄청 욕설을 했대 걔. 어. 아, 진짜 요즘에 때리면 안 되는데 진짜. 어, 그래갖고 걔가 너무 충격받고, 쇼크받아갖고그 음. 다음 역에 울면서 내. 걔그날 음. 그래서 회사 못 갔다. 너무 충격받아서. 음. 그거 들으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얘기 안끊는게 얼마나 힘든데. 아주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근데 육아하는 게더 힘들어요. <웃음> 그건 <웃음> 알고 있어야 돼. 왜 <웃음> <그냥 웃음> 내가 <웃음> 내가 그런 생각 있어. 나는 임신했을 때 빨리 얘기를 낳고 싶었던 음.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남편도 워낙 가정적인 애기를니까 아, 어. 내가 나면다도와주고 그치, N분의 1이 되는 어. 알았어. 근데 그 절대 안니기했냐 <웃음> <안 있겠냐? 웃음> 일은 내가 진짜 착각했던 거야. 내가 그런... 지금 뵀을 때보다 나으면 1분의 1이 될줄 알았는데. 어, 나 힘듦이 1분의 어, 1이 될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왜 절대 아니 절대. 왜냐면 엄마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어. 무조건. 그치. 그리고 그 아빠는 애기를 보더라도 애기랑 재밌게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섬세한 거를 못해. 우리 애기는 쉽게 하는데 머리가 되게 긴데 그것도 막. 원제한번묶어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묶었야 <웃음> 이렇게 먹었다 근데 뭐하는 거야? 자기 토끼를 만들거래. 진짜 이렇게 묶이봐요 삐삐를. 막 <웃음> 이렇게 막. 1부터 100까지 엄마가 다다 다 관심을 갖고 안 갖고 했다서 너무 달라 맞아.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아, 영역이 맞아. 진짜 다른 거야, 완전. 어쩔 수 없이. 맞아. 생각해보면 나도 잘할 때 우리한테 엄마가 되게 절대적인 문제잖아. 엄마가..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는 다 N분의 음. 1이 아니잖아 근내 주변 친구들도 그래 요즘에 회사를 이제 복직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 진짜 육아하는 거보단 회사 다니는 게 낫다 너무 계 육아하는 거보다 당연하지 훨씬 난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나는 회사를 끝내고 집에 가면 또 육아를 어.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24시간 어. 일하고 있어 어. 그래서 요즘에 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너무 힘들지 엄마들은 대단합니다 나 마음이... 그게 되게 슬퍼. 아기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 근데 난 매일매일 늙고 있는 게. 더 슬픈 음...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더 늙고 있는 그치. 게 너무 슬퍼. 그래슬프지면 어쨌든 또그아이들을크면서또 새로운 기쁨을 줄 거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정말... 또 새로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뭐 아직 육아를 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너랑 얘기하면 얘기했잖아. 음. 기 셋난 그 지식과 포스가. 저요? 음. 저는 얘랑 음. 육아 상담을 가끔 <웃음> 하는데 되게 <그래>. 많이 알아서 <웃음> 아 이게 과연 내가 애기를 한 건지 얘가 애기를 한 건지 잘모르겠는 미래 애기 거. 잘 살고 있니 잘 살고 있을 거야 얘들아 <웃음> 말잘 들어라 라비나 사랑해 보고 있니 <웃음> 언젠가 엄 크루즈 여행 보내줄 거니 맨날 마라언지가그 얘기를 하잖아 20년 뒤에 라비니가 우리 크루즈 여행을 보내줘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엄마 세 딸이 엄마가 넌내2 살에 <웃음> 크루즈 여행 보내줄 <웃음> 할 말이 없어 <웃음> 죄송해요. 아, 빠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이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u 뿅뿅 u you, you, you, y 자자자자자자자자